도망가 도망가 어쟤 갑자기 막 도망가 뛰는데? 비렴 <웃음> 소리야 맑고 청하다 <웃음> 이번에 볼 게임은 디바우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이게 스팀에서 출시된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동안 합방 멤버를 못 찾아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풀동부들이랑 같이 합방을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 새벽 씨가 같이 하자고 꼬셔가지고 따라오게 된 플레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오늘 풀동부 멤버 키미밍 씨, 새벽 씨 그리고 소범 씨랑 같이 넷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봐도사장님양악인데 지금? <웃음> 그니까 어나좀 무서운 아무 캐릭터 아무... 골랐어 부모님 <웃음> 사장님 보고 놀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여기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지? 소환의식을 위해 염소들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빨리 가 뭐야? 넌왜 손에 건초덤을 들고 있냐? 아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아이템들이 보이실 거예요. 집을 수 있는 아이템은 이렇게 희끄무리하게거표시가 됩니다. 어 E키를 눌러서 들수 있고 G키를 눌러서 떨굴 수 있네요. 네 저희는 이 집안을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잠겨 있나 보지? 음 역시나 어? 여기 다른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 아이템은 하나밖에 못 뜨나 봐요. 건초더미를 내려놨어요. 이거 닉네임 보이게 못하나? 안 될걸요? 얘가 키미밍. 얘가 소봄. 얘가 새벽. 어 근데 캐릭터 매칭이 너무 잘 되는데? 더 봐요. 어딜까? 다 본인 그 자체를 데려왔어. 꽃이 나. 이꽃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건 숙입. 염소가 보이죠? 저는 이제 이거를 주로 잡으러 다닐 거예요. 아... 그래서 건초더미가 아이템인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염소들을 다 잡아가지고 태워 죽여야 이제 악마를 완벽하게 봉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얘네 눈 시뻘건 거 보이죠? 얘네도 지금 악마한테 다 지배당한 애들이거든. 총 10마리를 태워야 되고요. 건초 하나,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들고 계신 기름 하나, 염소 하나 총 하나씩을 사용해서 한 마리씩밖에 못 태워요. 그렇게 총 10마리를 태워야 돼? 어? 이 키를 눌러서 부을 수 있어요. 네! 기름 아까워요! 그만하세요! 어, 기름 아까워! 으, 으, 으, <웃음> 아 네! 기름 아까워요! 붙는 척 붙는 척아치듬치 <웃음> 어? 여기 쪽지가 있어요. 우리 감시자들이 바랬던 건 이게 전부다. 이제 염소들을 희생시킬 시간이 다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어제이즈 설마 아자제를어제이즈이라고 <웃음> 적은 건가요? 어베이즈! 맞습니다. 너무 멋진 이름이야. 어? 여기 열쇠가 있어요. 굿 우리 키 오씨. 그래, 그래. 어, 뭐야? 너무 뭐 사장님이 여기서... 내는 소리 같은데? 아, 아 내... 이거 사장님내가 내고 아, 있는 진짜? 소리구나! 아 진짜 악만데? 키를 보려면 K키를 누르세요 어. 이 사람도 보긴 해야겠는데? 그니까 같이 태워야 될것 같은데 <웃음> 자이 우리 키로 여기를 열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자동으로 열어지네요 사용이 돼요 음. 어.. 네. 예, 잡아 잡아 어디가 아어 지연실 문을 박치기해서 예 아, 들어갔어. 열렸습니다. 아나 네, 여기 아이템 보이시나요? 오이 배터리. 네 그걸 장착을 RT. 해보세요. 오 오른쪽 위에 지금 총량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오 클릭. 오. 어허. 어, 여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어, 아까 어. 어, 이제 그걸로 약간의 턴을 줄수 있어요. 귀신이 달려들면은. 아, UV라이트로 약간 다잉라이트 같은 느낌이군요. 어, 여기 열쇠 또 있어요. 최하부 키래요. 아, 씨. 어우, 사장님 소리 무서워요. <웃음> 내가, 내가 뭔가 이제 찾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 같은데 성대가 많이 안 좋네. 이뻐하는, 이뻐하는 아, 소리구나, 좋았어. 저기. 어, 칼이 꼭혀 그... 있어, 뭐. 내가 앞장서야 돼? 네. 팀이밍. 어? 에? 편집에 힘을 빚어 하하하 아니에요 가세요 사랑이 아, 제일 세게 아, 생겼어 야야 무슨 소리야? 저 앞에 뭐 있는데? 어? 어? 물러갈지다유불해이 어, 유불하이트! 어, 아, 왜왜왜 어, 왜? 어, 어. 어. 어, 아, 지금부터 막 아, 게임 시작이구나 전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아 이게 최대한 아, 열쇠를 아, 뭐 빠르게 찾아서 이제 문을 다 열고 염소 찾아서 조사해야 되는 저 도서관 키 먹었어요 이상 소리 <목소리> <목소리> 좀 내지 마요 <말아요. 목소리> <목소리> 어 가래 되게 심하게 끼셨네 진짜 무서 죽겠네 진짜 아 이게 염소를 집으려면 건초 더미를 가지고 있다가 앞에다 떨궈야 돼어 여깄다 염소 사장님 여기 염소 한 마리 있는데 좌우 오실래요? 계단에? 계단 어. 계단 염소야 자자 자, 건초를 떨궜죠? 일이 올 거예요 다리가 <목소리> <오, 아이가> 불편한가 얘가? <목소리> <웃음> 자, 지금이에요. 집었어요. 자, 빨리 갑시다. 네. 어, 렉 어, 걸려. 식당 키가 필요하대요. 본 제가 들고 있어. 네. 어, 아니네. 나 무슨 키지? 주방 키구나. 어, 사장님, 주방 키. 이쪽 어? 이쪽이 후문이에요. 어, 여기 열수 있는 레저룸 키. 어, 신깜짝이야 신나. 아, 신나서 <웃음> 신났어, 지금. 아우. 연소 태울 생각에 지금 벌써 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 걔를 UV로 태우세요. 쨘. <웃음> 그렇습니다. 약하구나. 해야 자 염소. 삽입. 나무친 또안 했는데 지 혼자 쓰러졌어요. 와 여기 붓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구나. 어떻게? 났다 하죠? 아 얘가 이제 태우면 태울수록 점점 네, 강력해지는 맞습니다. 약간 뭐 그런 건가 보죠? 저는 아이템 좀 모아서 여기 근처에다 너무... 왔다. 아! 어. <웃음> 지 어디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됐어 튀어. 어디로 도망가? 어디로... 잡혔어? <웃음> 어디? 됐어 잡혔어? 어디갔어? 어디갔지? 그... 어디갔어? 사장님 얼굴이 너으 못. 무서울... 아, 아 왜이래? <웃음> 아진짜어요아 이... <인줄> <웃음> 짜증나. 아나 너무 힘들어. 여기 여기, 여기. 어어 오케이 오 내가 집을게. 네. 이게 약간 예전에 합방했던 것처럼 인형 태우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게임인데 그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페시파이. 어, 페시파이. 페시파이라는 아, 게임이랑 비슷한데 이것도 염소를 모아서 한 번에 태워야 될것 같아. 야, 빨리 위 어? 위층 보자, 위층. 위층? 여러분 건초 더미 갖고 있어요? 건초 더미가 있어야 애를 잡지. 2층에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 해 네, 네 2층이에요. ]네. 잠시 Ian, 다들 어디 갔죠? 저저 버리고 어디 가셨죠? 저번 층에 있어요, 층에 있어. 여러분 예, 어디? 저번마나 있薄... 여기 있잖아. 왜왜왜 반대로 뛰어가? 오늘 숨이 차. 왜왜 그래? 왜 저래? 숨 쉬어. 어디층에 있어요, 조심. 오! 네. 오, 개웃기네 진짜. 아니 사장이 어둠 속에서 눈만 빛나고 있어. <웃음> 어머 씨, 저기 있다. 여기 3층도 있네, 이거. 어 씨,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직은, 아직은 한 마리밖에 안태어서 괜찮아요. 괜찮아, 난안 괜찮아. 난 괜찮던데. 자, 어디 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어, 나 염소 나왔을까요? 이거 떨구면 안 되는데. 열쇠가 없나? <웃음> 어, 깜짝이야. 아, 나 그림 잡고 놀랐네. 여기 레저룸 키. 어, 좋아요. 어, 어 여기 어, 있다. 떨궈, 떨궈. 이아 와. 어, 온다, 온다, 온다. 염소 가지고 가자. 열쇠 있어, 이거. 다락방울 있어. 저 다락방 여기고, 우리 여기 있어요. 사장님, 집어. 염소, 아, 머리가 덜덜덜 떨리고 있는데. <웃음> 아 염소 모가지를 짚고 다니는구나. <웃음> 아 그러니까 놓자마자 죽지. 사당남자. <웃음> 그 어, 식당 키 먹었어요. 식당 키 열어놓을게요. 네. 키링님. 네. 깨빙님, 네. 어, 다락방 우리 열로 와주세요. 오케이. 아니 우리, 우리 제단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염소 들고 있어. 아 살려줘! 농사지 <웃음> 음 <웃음> 말고. 지금 저제단가 있을 테니까 <웃음> 얼른 오세요. 제발. 오 제발... 여기다 기름을 모아놨구나. 똑똑해 네. 어머니. 여기에 중복으로 안 되죠? 안 나지 네, 안 돼요. 일단 내 근데 한, 마리밖에 한 마리 더 태워줄게. 안 들어가. 네. 그리고 한 마리를 바로 태우지 말고 여기에다가 넣어놓자. 알겠습니다. 아 염소 굽는 냄새가 아주 좋구만. 어배요 아니 <웃음> 아니 지금, 지금 염소를 야. 태워서 그래 염소를 태워서 귀신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당황하지마 내가 내가 너무 괴로워요 저저 <웃음> 저 염소 태웁니다 한 마리 더태우게요어 오케이 네. 내가 도와줄게 아까 1층에 있던 애를 잡아온 거라서 음. 소본이 어디 갔어요? 아나 위에 있어요 못 내려가겠어 <웃음> <웃음> 너무 즐겁다 아안 즐거워 따뜻하다 <웃음> 아, <너, 아아! 웃음> 왜 그래 <웃음> 이기다가 놓고 이제 응. 가자. 제발 네? 나에게 와줘. 귀신이요? 귀신이요? <웃음> 나 너무 무서워. 건더 <웃음> 왔다, 왔다. 깜짝이야, 아니, 놀래라. 아, 이상하게 뛰어, 술술 처먹은 <웃음> 애처럼. 이 어. <웃음> 아, 너무 쉬운데 생각보다? 안돼, 그그 아, 잡혔어 <웃음> 아, 잡혔어 아, <웃음> 어, 깜짝이, 어, 씨. 어 당분간은 괜찮겠군 세령님! 세령님! 아나 어디가... <웃음> 어디 계시냐? 어, 어 잠깐만 아, 내 앞에 있어 미친! 미친. 3층이야! 놀랐네. 와. 3층? 세상에나 아니 씨, 이거 3층에 여기까지 층에 염소가 대거 풀렸는디요? 근데 제가 어, 방금 어, 풀었습니다 아... 아... 나어떻게나 아... 아... 나 이거 어떻게 살아 나 귀신이야? 아니요 저희가 살려줄 거야. 거예요 이제 나 밑으로 음. 내려가요 누나는 어디로 갔어요? 아 3층에 있네! 이런 미친... 어... 1 층으로 내려가야지. 아니 아니야. 아. 아, 뭐야? 여기 여기 여기 뒤에서 누가 나 치료해주고 있어. <웃음> 무슨 소리야? 아, 살았다. 어. 아 치료해주는 소리야 이건 또? 얘얘 <웃음> 예, 예, 치료해주는 소리가 이렇네요. 아, 어. 왜 그래? 상무만 <웃음> <웃음> 소리가 하나도 없어 얘는. 저기 저기 어 거기 거기 끝 쪽에 얌소 얌소 있던데. 어 여기 있다. 이리 와. 빨리 좀 먹으렴 이리 와뭐 가지 뭐 가지 <웃음> 일단 태우고 오자 네 갔다 옵시다 네어 염소 염소 염소 어, 어? 염소 염소 나 건초 없어 건초 없는데 건초가 없어? 번초... 일단 살포시 닫아놔 아 좋아 <웃음> 못 도망가게 가까워지면 도망가니께 어 1층에 있다 1층 아니 거기가 있어 거기 있어 어? 어, 지용 그 이쪽으로 쇼컷 가능해요 점프하면 쇼컷이 가능합니다 으악. 오 오! 뭐야 완전 쌉 고인물이잖아 어! 여기도 염소 있어요 1층에 두 마리나 어허. 거실에 두 마리나 염소야 건초로 먹고 올라갑시다 엄마 땡 1층에 한 마리 있어요 1층에 오케이 거실 홀에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염소 홀? 어디야? 그럼 홀을 갑시다 홀이 어디예요? 어 뭐야 오세요? 깜짝이야 돌려라 일로와 아... 여기여기여기 자리가 오메야 낙마 우리 네. <웃음> 둘다 지금 염소 들어가지고 한번. 태우질 못할 것 같은데 어 그러네 한 명이 와줘야 돼어 우리 음. 둘다 집었는데? 어 진짜? 아니, 빨리 말하지 그럼 한 마리를 포기해야 돼한 마리 그럼 아, 여기 다가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건초 앞에서 제가 똥꼬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거 이거 다 태우고 나서 한 명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웃음> 아씨 깜짝이야 와아 와, 와, 우리 9월달에 캠프파이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 먼저 잠시만요. 넣고 여 앞에 붙고 있을게. 야 아마 달려올 거야. 여기로 한꺼번에 한꺼번에 많이 태우면 달려오더라고요. 아 뭐야 뭐야 뭐야. 나만 어, 이겨온데. 넣을 수 있나? 뭔가 오는 풀이 난다. 어 넣어. 넣어. 어 넣었는데 너, 너 어디갔어? 어내 네, 어, 어디갔어? 놓쳤잖아. 어? 아너찾쳤어야 아, 나... 건초 더이 없어 없어. 건초 건초 건초 건초 건초. 어안 온다. 아 우매한 아니 나 온다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오이 비추면 돼요. 엄마 어, 돌아갈게. 염소 도망간다. 재빈 완전 뛰어. 웃기네. 염소해 일로. 예. 아 지하 지하다 지하. 나 지금 염소 잡고 여기 왔는데 소문 얘좀 태워줘요. 어 태워 태워 태워. 이에요이이 이, 이. 이거 염소 여기 놓을 때도 이 키예요? 네이 키예요. 네. 아 내가 쥐를 나서 도망갔구나. 와. 잠시요, 지금 <웃음> 바보. 어왜또 어, 왜? 왜? 왜? 왜? 왜? 아 태웠구나 아 지금 6마리 째고 6마리 째고 제가 7마리 째 놨어요 아, 오케이. 지금 태우면 안 돼요? 나머지 안 3마리 돼? 잡아서 오면 되겠다 그럼 한 번에 다 맞아요. 태우면 되겠다 그리고 한 마리가 잡혀야 돼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스> 3층 우리 열었어요 혹시? 3층 우리 열었어요 아 그래요? 으흠. 건초 아마 정문 앞에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놓친 염소는 잡은 거예요? 나까 후문에 저기 후문에 잡았어 온다 후문에 아, 어 있어요 어게요문 위로 가요 도망가 도망가 어제 갑자기 막 뛰는데? 소리고 청아가 <웃음> 오, 아, 너무 웃기네 <웃음> <이거지>? 네 미쳤네 <웃음> 목덜미 잡혔어요 <웃음> 어 그러면은 저 언니도 정문에 있던 소리잖아. 정문으로.. <웃음> 어, 어, 서범님 그 언니 어디로 가는지 확인 좀! 언니 내 뒤에.. 저쪽에 저 있어 저쪽에.. 살림싸 쏴줘야겠다. 어, 괜찮아 있어요. 지금 살려도 돼. 제가 지금 정문으로 갈게요 제가 다시. 나 여기 있어. 어, 나 와. 후문 통해서 뒷길로 가고 있었는데 정문으로 갈게요. 근데 사실 날안 살려줘도 될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열심히 뛰어야지 무슨 소리야. 어 언니 화났다 언니 화났다. 안녕 언니 안녕 언니 오나 안녕 오나 내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어, 올것 같은데요? 어, 저쪽 있었는데? 그쪽 뒤층어로자 뒤층으로 뒤층으로 그 건초 더미 하나씩 집으시고 어 놀랐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비명 소리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답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손이 지금 명소를 짚고 있어, 있으니까 그래. 아, 어떻게 못하겠어 <웃음> 아무것도 못해. <웃음> 나 구급상자를 봤는데도 집을 수가 없어 그럼 그러면 일단 그러면은 어, 저기로 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여기 어, 여기 어. 구급상자 구급상자 어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거겨저 앞에 뭐예요? 뭐 뭐가 있어요? 오케 기름 다 모았고 기름 다 기름 모았어? 나 갈게 네. 그러면 아니네? 하나 어디로... 뭐 부족한 건가? 잠시만요 애들이 좀 아, 많이 왔습니까? 나오는 느낌이다 나 뒷마당으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일단 염소 태워 태우고, 나도 손좀 비우자 네, 이걸 태우고 사장님 거 놓고 다시 찾으러 갑시다 어디 계세요? 저희 지금 염소 태우는 곳에 있어요 아, 깜짝이야 거예요. 뭐야? 나 너무 무서워요 비명 좀 그만 지르고 싶어요. 자, 일곱 마리. 이제 여덟 마리째고 이제 두 마리만 더찾으면 돼요. 아, 여기 잡기신 개많아요 잡기신. 어머, 어디 있어요? <웃음> 저 여기 위에. <웃음> 아, 왜요? <매워. 웃음> 깜짝이야. 어, 오지 마 언니. 오지 마 언니.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언니. 일수록 빡쳤는데. 너기 아, 잠깐만나 잡힌다, 나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람쥐> 사무실 키가 필요해. 어디 안연문이 있나? 못 먹은 열쇠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지금 3층이고 언니도 3층이거든요. 뭐라고요? 저도 3층인데요? 어 아! 아, 봐! 아! 아! 야, 나 사귀는 거아 야! 야, 야, 야, 저거 가 점점 많이 나오네. 제 언니 어디 가겠어. 있어요? 언니? 언니 이 층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고요? 내려갔다고요? 네. 아 살려줘! 다시 올라갈 거야. 얼탱이가 아, 없네. <웃음> 진짜. 너무 무섭야배쪽인거 같은데? 어, 이제 오? 좀 무섭다. 이. 왜 소리 하는데쥐 하는데? <웃음> 어우, 깜짝이야, <웃음> <드레가로서> 어 깜짝이야 사장님. 아, 지금 돌다고 속기서 이겼는 진짜 무섭다니까. 느슨한 <웃음> <웃음> <잘> 게임계에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 어, 염소 발견. 어, 여 있다. 이름 다 모았어. 염소만 모으면 돼요. 어, 사무실 키 먹었어. 나이스. 내려가서 빨리 열어. 한 사람이 어그로 끌어야될것 같은데 어? 뭐야? 잠깐만 여기 소리 나는데? 1층에 있어요 어, 아! 야! 왜안하하 아! 밥 귀신한테 아, 아, 아, 아, 죽었어 저런 여기있어 여기 염소 염소 어, 발견 어 어, 어! 어! 언니 나한테 온다! 어, 언니 나한테 온다! 언니, 언니. 언니 저기 갔다 어이. 언니 나한테 온다 염소 어떡하냐 이거? 저 앞마당으로 나왔어요 귀신도 앞마당에 있고 어? 쟤왜 쓰러져 있냐? 뭐야 왜 죽었어? 어이. 저기 누구예요? 다운돼 있는 사람? 아, 어, 저요 사장님 오 어, 많아 아, 사장님이에요 에 조심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키비빙 도망가 앞에. 난 염소 버릴게 일단 어 내가, 내가, 내가 쫓아갈게 여기 앞마당에 여기 그냥, 염소에 그냥 염소에... 얌전히 있네 소범 살렸다 어딨어 염소? 어디 갔어요 혹시? 어, 염소 어디 갔어 역시. 염소 여기, 여기 밑에 그대로 있어요. 어 여기 염소 염소 소로소야제발 이거 건초가 없어 주변에. 지금 염소 하나 먹었습니다. 어? 온다 나이스. 온다 온다 온다 다 온다 온다 다 온다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지금 두분 어디?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다나 1층 2층, 2층. 아, 1층? 혹시 염소 한 마리 못 봤어? 아, 나아 잡았거든? 지금 들어가 와제 무빙 봤어? 아니 내가 2층에 얘가 올라오는 걸 보고 내가 뛰어내렸는데 바로 다시 내려와 와아 아, 이게 죽으니까 같잖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염소야 제발. 여기, 여기. 아 씨. 아 제발 아, 이러지 말고. <웃음> 어허 죄송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방송 중에. <너무> 놀라서. <웃음> 나 잡히면 안 되는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는데. 계단으로 오는 거 같은데 계단으로? 아! 내가 잡겠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여기, 여기. 아 잡혔다. 가면, 잡혔고.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 염소 여기 있는. 어디 어디요? 앞마당. 건초 더미. 더미. 계단에 있어. 계단에. 그래, 거기야. 여기 아, 빨리빨리 빨려. 재색... 빨려 빨려. 빨려. 아, 어디? 어? 여기 있어 여기. 빨리 잡아. 뒤에, 빨리 잡아 그네 뒤에 잡아. 그네 뒤에 빨리 그네 뒤에 여기 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세요 오 언니 제일 들어가서 모기 모기 빨리 가 가자 어디야 가자 기름 다 모았어요 그냥 바로 죽이면 돼 좋아 힘이면 버려 아니 소리 언니 지하 있는데 조심 지하 튀어날 것 같다 아씨 큰일 났다 도봉님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여기 아, 잠깐 큰났는데 이거 이거 해줘 불빛 해주면 돼, 돼 불빛 해주면 돼 됐어 됐어 빨리 치워 아니 아아아 여기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거 여기 안에 염소 있는데 내가 할게, 내가 어, 님 해주고 아가 엄마 아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지금 두사람이 빨리 해야돼 지금 이현이 나들고 3층까지 왔어요 3층 자 이제 건초만 찾으면 되는데 그, 그거 그 내려놓고 기름 내려놓고 건초더미 네. 건초더미만 있으면 되는데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현이 몰랐다 이제 이현이 u 이 안먹어 어떡해 나 죽어요 그러면 어 이현이 <웃음> 내려갑니다 이현이 내려가요 2층 내려갔어요 <웃음> 엉덩이 제가 어? 또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초있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아 이거 염소 어딨어 염소 여기있어 여기서 바로 앞에서, 여기 여기 바로 앞에서. 여기. <tokus> 빨리 내가 a v e a c 게 t a p u l t Osao, Boga, you sing it up, but 내려갔어 little, y 어 u w a 어 기름 부어 기름 부어 기름 부어 기름 부어 o u walk, you w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나니 세다 원트로 아 어, 죽겠다 아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어 깜짝이야 네. 아, 놀래라 언니야 아, 글로 씨. 갑니다 아 귀신이 아, 여기로 소환되는구나 예1투만에 클리어 아 쉽구만 노말 난이도에서 그럭저럭 했는데 이게 이제 하드, 나이트메어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언니 춤춘다 <웃음> 존댓말 하는데요 귀신이 공손해? <웃음> 밝아서 좋아 오 밑쪽에 약간 이거? 스파이 있는데요? 저기? 옆에 기름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사장님도 태우고 <웃음> 가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너무 한 번에 깨니까 좀 시시한걸? <웃음> 어... 뭐야 이거 우키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웃음> 한글번역 누가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어? 다어디 어? 어? 뭐야? 어? 사장님. 나랑 소범이만 있네? 사장님, 아직, 아직, 거. 아직, 아직, 아직. 기다리세요, 좀. 아, 뒤에 있네. <웃음> 기다리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제 챙길 겁니다. 아, 하나. 아, 로딩이 둘, 다 셋? 다르구나. 아. 내가 챙겨볼게. 얍. 얍. 얍. 여기 뭐 있어요?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랄라라그렇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러라라라라라라라라라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웃음> 네? 뭐예요 네. 퓨즈요. 아, 퓨즈구나. 이번에는 퓨즈 볼까? 꽂는 건가 보다. 그냥 꽂기만 하는 거면 얼마나 좋아. 와드키가 필요하다는데? 아까처럼 시작을 위한 열쇠가 필요한가 봐요. 어. 어 여기 문 열린다. 어? 어? 왜 열리지? 어? 새벽에 어? 먼저. 예? <웃음> 왜요? 와, 빨리. 어이씨. <웃음> 어이, 어, 팔이 너무 더러워. 으, 으, 으. 들어왔어요. 으, 바로 옆에 <웃음> 열쇠 있어. 빨리 집어. <웃음> 으, 으. 마드키. 어, 자 이제 올라가자. 마드키 그 아까 거야? 그 2층으로 가려던 문이잖아. 아 아. 빨리 오! 와! 어, 이상한 아 이상한 소리들. 뭐야? 왜 이래? 살펴보세요. <웃음> 아까 그 휠체어 탄 애가 쫓아오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머리가 다 빠졌네. 어? 지어 <웃음> <뒤로> 뜯었나요 <웃음> 우리 우리 머리도 뽑으려고. 오오. 오! 맵이 멋있네. 앞다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따뜻한 걸. 넓은데 생각보다. 어? 여기 너무 넓다. 야 여기. <웃음> 뭐 있어요? 어 여기 바닥에 뭐 있어요. 여기 썩은 음식 그릇 어? 같은 게 있네요. 이게 뭘까요? 아 <웃음> 여기도 있어. 맞아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 있고 끝났는데요. 아, 매비... 아 이거 많이 넓다. 망할 거 했다. 나 오늘 뭐 <웃음> 가지 조졌다지. 근데 우리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괜찮아. <웃음> 그니까. 아이 음식 그릇이 네. 아까 전스테이지의 지푸라기 같은 역할이야. 이걸로 쥐를 잡아야 된대. 쥐를 잡은 다음에 쥐를 또 어디 써야 될거 아니에요? 쥐를 태우겠지? 이번엔? 아, 쥐를 태우는거 아닌가? 여기도 길이 써요. 외길. 야... 손톱 등이 있는데 도왜 이렇게 어둡지? 아, 셀데없이 넓어. 맵 되게 넓이. 복잡하네. 2층 올라가 봤어요, 2층? 아니, 오, 여기 없... 엄청 많아요, 음식. 아, 아, 아 여기 네.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썩은 음식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도 방이 있네. 와, 세상이나피미밍 엉덩이. 응? <웃음> 음. 음. <웃음> 맵 진짜 복잡하다. 오, 여러분들 걸러오셨군요. 어, 여기 퓨즈 하나 더 있다. 퓨즈가 음. 쥐를 태우기 위한 기름 같은 여기도 건가? 피자? 뭔가 발전기를 킨 다음에 거기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소개를 안한 거. 층이 더 있어요, 위, 위쪽으로 갈수 있는. 와, 진짜. 다들 근데 잠긴 문이다. 큰라다 <놀람> 생각보다 문이 다 잠겨있어가지고. <놀람>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음 생각보다 안은 깨끗한데. 쇼컷. 오, 쇼크때네 <웃음> 아, 심지어, 여기, 심지어 중간중간 길이 이렇게 막혀있어. 쥐를 보면... 병날 벽난로에다가 넣고 태우는 건가? 벽난로 한번 볼까? 뭐야. 어? 음, 어? 쓰레기통? 어? 쓰레기통이 있어요. 아, 아, 아! 쥐다! 아, 아, 드디어 쥐가 풀어졌습니다. 쓰레기통...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어? 여기 사장님 가봐요. 아, 이, 이제 귀신 나오나? 그런가봐요. 어, 개쎄하고. 와, 무 사연, 미쳤고. 제발요. 그냥 경찰을 불러! 아, 미친놈들아. <웃음> 어? 네? 이번 여기가 재단인가봐요. 아, 어, 얘네. 누가 봐도 얘네. 아니구나 아닌가? 뭐지? 이현이 핸드셋 끼고 있어요 어 이거 아, 비싼 거예요 헤드셋, 헤드셋. 블루투스 쌉 건. 어 이거 누르면 귀신 일어나는 거같아 아.. 제발 네, 소범님 해볼래요? 아.. 아 여기, 퓨즈를... 여기 퓨즈.. 여기 퓨즈! 음, 음. 어? 퓨즈? 아 여기 퓨즈.. 어! 나 아, 어, 아, 퓨즈... 어, 저기... 눌렀어 미안해! 어? 어? 아 아니야, 아니야, 퓨즈 여기에 퓨즈 없어, 퓨즈를 꽂아야되네 그러니까 어디.. 이거랑 연결되면 어디에 퓨즈를 꽂아야겠지? 아 여기다! 사장님 여기에요! 꽂았어 이제, 이제, 당기면 되지 않을까? 어? 소리가 나는데? 어? 왜 이상한 소리네? 어, 살아계신데요? 그러네? 살아계신데 왜 이상한 소리네? 아, 배달이 이런 배달이 소리가 엄청 작게 들려요. 어 벌떡 일어나는 거냐? 내려봐, 키미밍. 내가요? 응. <웃음> 어, 어, 보고 있을게, 귀신. 아! 아! 어, 어, 어. 와. 뭐야? 뭐한 거지? 안 보여요. 와. 와. 일 깨워 버렸네. 이게 다 키미밍 때문. 아! 아 없었다아 이제 아, 시작이구나 퓨즈를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꽂을 수 있어요 퓨즈를여기다 꽂고? 왜 꽂아? 뭐지? 뭘 해야되지 대체? 여기다 또 누굴 데려와서 안친 다음에 또 전기 고문을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아.. 아 귀신을 유인해야 돼요? 그럼 쥐는 뭔데? 아 쥐를 여기에다가 넣고 태우는 건가봐? 전기로 짖어서 그럼 퓨즈가 아, 그냥, 그냥 저거네 그냥 기름통이네 그치 아 그럼 퓨즈를 아, 여기다 그래. 모아놓자 그래 퓨즈를 그래. 여기 밑에다가 내려놓자 그 이제 간식을.. 응, 응. 간식 들고 다니면서 쥔지 뭔지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한열 마리 되겠지? 이제... 어 여기 퓨즈 있어요 여쭈요. 전개 충격 기받은 언니가 어, 예. 열쇠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군요. 배터리. 일단 여기 벽난로 앞에다가 구급상자를 둘게요아 좋아요.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아 소리야. 어?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휠체어 아저씨 나왔어요. 아 어, 되게 무섭게 생겼다. 얘가 잡몹이구나. 아좀 불쌍하게 죽는데? <웃음> <웃음> 와개똑같아자 <웃음> 다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 열쇠. 감옥키를 먹었어요. 감옥키? 어허 소장의 쿼터들이라는 키를 먹었어요. 뭔 말이지 저게? 몰라. 어? 쥐다! 어, 어, 야, 음식, 야, 음식, 음식 썩은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음식 여러분 봐봐. <웃음> 여러분 저 언니, 저 언니 지금 저기 거기 있어요. 뭐라고요? 어디라고 해야 돼? 저기 그밤날로 근처에 있어요. 소범마 썩은 음식 썩은 음식. 키신이 너무 무서워요. 썩은 음식이고 다발이고 너무 있다. 무서워. 쥐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 마리를 야 거의 열지 마! 손을... 거의 열지 마! 아네네네 <웃음> 깜짝이야 자 온다 온다 쥐가 온다. 냄새 맡으면서 온다 자집어고이 <웃음> <웃음> <꼭. 웃음> 쓰레기통 한번 더 쳐서 애들 더 풀게요 을 <웃음> 네. 뭐야? 뭐야? 뭐야? 빈 거야? 어 여기 쇼컷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이 있네 나 지금 어떻게 잡고 있니? 정말 쥐를 G... 잡기 싫다는 듯이 꼬집고 있어요 꼬리를 아... <웃음> 정말 꼬리... 잡기 싫다는 듯이 꼬리 G를 겁나기로 야 한번 태워보자 얘나좀 궁금하다 야, 벽난로의 뒤쪽으로 가면은 그 공간이 나온다 이거지 어 이거 씨오 깜짝이야 아 아자젤 석상보고 귀신인 줄 알았네 <웃음> 여기다가 놓고 어 맞네 어... 그동안 내려 내려 빠셀 내려. 아니, 저사단계도가지고어찌는거 좀... 아니에요? <웃음> 굳이.. 굳이 생각... 이렇게까지 죽여야 돼? 아유 뭐야 나도 아, 꽂아놓을게요 어, 여기 어. 꽂아놓을 수가 있어서 좋네 어 맞네 근데 쥐가 뭔가 살아있는 도망치지는 않겠지? 어안 도망가더라고 염소처럼 그냥 놓을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오히려 난이도는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그런 말 어, 하지마 이상한 소리들로 여기, 여기 근처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상당히 거치시네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일편에두 아, 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 병원키 음식이 안 보여 음식! 찾았어! 음식. 여기 퓨즈 있어! 퓨즈 좀 드, 드, 들어줄 사람? 여기가 주, 주, 주, 주.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웃음> 아 이구나 이거 왜제충전이안 돼? 제가 떨었어 왔다. 쥐쥐쥐쥐! 어디 어디 어디? 카온형 쥐! 쥐쥐쥐쥐 오케이 쥐! 어 여기 히든도 있네? 아이 깜짝이야 이씨! 아이씨 엉덩이 언니 되게 천천히 가네 오지짖지짖왜안지어져 짖어, 짖어. 왜안 짖어. 어, 뭐야 여기 어디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왜 이래? 언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 안 지워지는 거같은데예 같은데? 내려가봐 음. 내려가봐 다른 길이 있었나요? 올라가는 다른 길이? 없어 없어 어, 없다고요? 없어 요 여기 엘리베이터밖에 안 보이는데 반대편 없나?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그럼 한 사람이 희생해야지 아니 이 x 갔어 갔어 천천히 간다 오 오케이 아닌데? 여긴 엘리베이터고. 사장님. 어? 어디 가셨어요? 아이지쥐 어, 놓으러. 여기 지 놨어요. <웃음> <여기 지도> <웃음> 으악! 으악! 으악! 깜짝이야! 씨! 연이 아직도 여기 있네? 연유 UV가 안 먹어. 연희 화가 나야지 UV가 먹는 거 같아요. 개늘인데 그냥? 음 지금은 평온에서 별로 UV가 안 먹나 봐. 왜 평온하지? 보이지 않는 어, 뭔가를 어. 짚고 먹고 있어, 쥐가. 아니 언니 네. 겁나 천천히 내려오시는데 어떡하지? <웃음> 발끝 포인을 유지한 상태로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싶었는데 다른 게 어. 찾았다.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예요? 와 그래? 그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아,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퓨즈도 <웃음> 있네. 천 쪼가리도 있네. 벤트리 어, 어, 키! 없 어! 더 있어요. 전키 없어요. 헤이. 어? 쓰레이 토! 어, 지지지지 어, 지 나왔다, 지 나왔다. <웃음> 개 많이 나오네. 여기, 어, 여기, 여기 되게 표즈 많은데? 나, 나 퓨즈 하나 집었으니까 게다가... 놓고 어, 올게. 어? 썩은 음식. 없어? 없어요, 저 지금. 빨리, 갖고 와. 네. 아까 식당 쪽에 많았는데? 잠깐. 야, 그거 밀면 어떡해! <웃음> 으... 으... 으... 잡기 싫어. <웃음> 빨리 잡아. <웃음> 으, 잡았어요. 나랑 이제, 형날로 가자. 어 여기도 쥐가 있네. 잠깐만 나 표주 잠깐 내려놓고 썩은 음식 갖고 네. 올게. 자, 여러분 벽난로 앞에 있... 있어요. 기다려요. 누가 자꾸 내귀 속삭여. ASMR. 아 찾지 마. 찾지 <웃음> 마. 여기 있다. 찾았다. 어 거기 있어. 아, 저, 거기 쥐 있어. 거기 쥐 있어. 어디가? 거기 쥐 있어. 야 가까이 가지 말라니까. 아니 도망갔어. 그전? 아니야 여기 있어. 자. 어 다행. 그는 잘안 보인다. 염소에 비해서. 이하가지고 이 네스 가자. 퓨즈는 해, 엄청 해, 넉넉한 거 같은데. 나한 마리 내리고. 어, 한 마리 좋았어. 내리고, 걷고 내리고. 정도... 자, 새벽이 놔. 났어요. 났어 죽인 건데? 아니야, 그 내가 놓은 거야. 아 그래요? <웃음> 아, 나 갖다 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웃음> 에이 더러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이제 가자. 오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어, 쥐어? 어! 쥐어! 쥐어! 쥐어! 소모가 빨리 쥐어 죽고 싶지 않으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죽어! 이 슬슬 많이 나온다 쥐를 찾자 쥐를 어, 쥐를 찾자 쥐가 이렇게 안 보이네? 여기가 주방이구나 병원 어, 키 병원 키 있는 사람 병원 키나나나나 나, 나, 나, 나, 2층에 나. 있어요 2층에 잠깐만 2층 나이지좀 잡고 지좀 네. 잡고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오케이 잡았으 엎 어, 끝에. 시만 있는데 없냐? 어 바로 찾았죠? 힘이었어 굿 이제 가서 또좀 태울까? 좋아요 어 저기 저기 저기 있는데 어디요? 벽난로에 있는데 뭐가요? 귀신이요 쟤쟤또또 제, 제또 스텝 밟으면서 오고 있잖아 어? 어? 어? 필이안 좋은데? 내가 잡힐까요? 일단 일단 쇠보고 쇠보고 막아봐, 막아봐. 어. 안 달려와요 <웃음> 오자냐! <오늘> <웃음> <웃음> 오케이 나팀야나 m r p o i n t g 라 do t m not g o m n o o i n to do t m m i d n t m o n m o n m i d 우와! 아이 잡혀버렸네 아이 고씨 뭐 <웃음> 손이 안 비어가지고 튜브를 잡을 수가 없어 여기 지금 제단에 쥐한 마리 있거든 이거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갖고 오면 될듯 어디야 여기 지금 여기인지? 벽난로 앞에 벽난로 앞 벽난로 앞에 킬키트 아. 많으니까 이 언니 2층으로 올라가는 중 에어. 언니가 맞나 좀 무서운데 언니 아닌 것 같아 가만 있어 가만 가 있어 가만 있어 <웃음> <웃음> 언니 아닌 것같아 <웃음> 오케이 나 음식물 먹었어요 어그 밑에 제단 내려가가지고 쥐한 마리 가져와요. 아씨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어, 아 1층 유리창 깨짐. 네, 뭐 <웃음> 어, <진짜? 웃음> 저희 퓨즈 몇개 남았는지도 좀세 주세요. 어 유리창이 깨졌구나. 없는데? 어 도망갔다. 여기. 아 여기 있다. 어! 음, 어! 어어어 여기 어 있어. 움직이는 오케이? 사람. 어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제근데어 잠깐만. 제 근처다. 고, 고 오시거든요? 그 뭐, 어 오시거든요. 그어어어어어어어어시거든요 기다려. 막을 수있어 막아. 막을 수있어 막아.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고들어고어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요어갔요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어어 무서워요 <웃음> 아니, <웃음> 우회한 소범, 진짜. 퓨즈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퓨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어, 퓨즈 다, 다, 다 했다. <웃음> 와 비주얼 대박이다 진짜 냅다 아, 내려버리기 <웃음> 어? 2층 내 앞에 쥐 있어요 어? 그래? 음식이랑 같이 들고 가면 되겠네 일단 내가 구급 키트 챙길 테니까 누가 음식 하나만 챙겨봐 음식 근데 음식, 이, 언니, 음식. 이 언니가 이언니 나랑 같이 다니는데? 이쪽 음식 여기 있어 나 따라와 언니 화났다 언니 화났다 언니 화났다 여기 여기 여기 음, 여기 집어 집어 언를 어? 따라가네 자 <웃음> 가자 다시 위로 올라가자 <웃음> 아니 <웃음> 오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아직 괜찮아 저지할 있어요. 수 있어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린 언니 활발해 애가 <웃음> 갈팡질팡하네요어 쥐가 이거 먹고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어요야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있는 음식 먹고 있어요. 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어 여기, 여기, 여아 여기, 여기, 여쥐 여기, 여기, 다먹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제. 1층에 있는데? 어, 내가 힐팩 집었어. 이제 소금이 데리러 갈게. 언니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 이씨, 깜짝이야, 이씨. 어, 얘, 얘, 야, 야, <웃음> 계단을 타고 올라오네. 휠체어를 타고. <웃음> 완령 미쳤네. 대단한 친구네. <웃음> 얘 언니 아니야. 얘 <웃음> 언니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여섯 마리 인데 일곱 마리 태우면은 엄청 화낼 텐데. 일곱 마리 태우지 아니지. 마. 놓고. 지금, 어, 꽂아놓고, 난 식당 가서 이상해. 썩은 음식을 또 가져오겠어요. 어? 무슨 소리야? 어? <웃음>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애들 그러지 마요. 와, 아 아아와 아, 잡혔어, 일로 아, 아, 어떡해. 아. 어떡해요, 저, 저. 아! 엄 아, 아, 지금이야, 유감.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음식 가져올러가? 아, 지금. 아, 나나 아, 아, 주세요. 나 주세요. 아우. 어? 이제 식당에 음식이 없어요. 퓨즈만 아, 있어요. 아, 맞아요. 단검트 챙길게요. 어, 내가 챙겼어. 일단 소범이를 살리러 가자. 아, 어디 있어요? 소범군. 뭐야? <웃음> 내가영혼이 <웃음> <웃음> <여, 영원히> 나갔어. <웃음> 어, 미미군 아, 여기 아, 있는데. 아, 살려야겠다. 이거. 일단 살릴게요. 아니, 내가 저기 어? 아, 고온 상자 봤어요? 있어? 아, 지, 지 네, 봤는데. <웃음> 어, 여기 두 마리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웃음> 뭐야? 또 뭔데? 아 씨, 거긴네 저 언니, 아나 그거 또 내려놔! 김배미또 내려놔! 또 내려놔! 음식 내려놔! 이현이 2층 올라갔어요 집고, 어, 바로 가자 네아이거 놀래라, 씨 같이 가세요! <웃음> <웃음> <웃음> 누 누구, 누구 집혔어? 가자, 하자 가자 어, 어, 가자. 어, 새벽이 당신의 희생을 3초만에 잊어드리겠어요 <웃음> 요구, 누구세요? <웃음> 여기 어디야. <웃음> 내릴까요? 내릴까요? 어, 내리. 내리. 내리. 와, 여기 진짜 많다 힐쳐 탄 애들. 자, 키비빙 네. 넣고. 키비빙 먼저 넣고. 어? 뭘로 나가야 돼? 자. 보이지를 않아. 하시고요. 일로 나가야 되나? 또 어, 내려요? 음, 많니 화낸다. 자, 두마리남았어요두 어? 마리. 일단 자, 한, 언니 마리, 한 마리 내가 들고 있는 거 여기다가 놓고 이제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돼요. 와 빡셀 <웃음> 텐데. 아, 소리 너무. 소범아 <웃음> 구석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 어, 오른쪽! 어, 어. 어 됐어 됐어. 피어. 뭐라고? 소범 어. 한번 맞고 가자. 한번 맞고 가자. 어이가! 다 됐어! 우리, 우리, 우리 우리가 구아야돼얘 그래. 괴물 진짜 무섭게 생겼다 와 진짜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형아 형아 언니 어, 아니라니까 그거. 언니 아닌 왜못 올라가냐? 아니 근데 <웃음> 가슴이 확실하게 달렸어 어? 병날로 병날로 병날로 가는 중 가는 중 병날로 로 가는 중야야 <웃음> 야, <웃음> 휠체어 빌런 뭐야, 개만이 나오고 뭐야 또 오는데 또 오는데 또 오는데 아껴 아껴 아껴 아껴 야 휠체어 빌런 개많어 <웃음> 아우, 아우 아우 이 언니 나 발로 차고 갔어 살았고어 <웃음> 무슨 소리 아! 아! 어! 지 잡았어 아 이런 씨 아직 아, 쥐한 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어떡하지? 어이지 쥐다! 지하 1층! 어? 지하 1층! 아. 지하 1층 갑니다이 음식이 없어 지하인데. 내가 지금 지하 음식이 있어요. 있어요 지하를 어떻게 내려가지? 와다 깨진다 다 깨져 팀이 어있어요와 휠체어 너무 많아 어? 야야야! 제 소범이냐? 갔지? 소범아! 뒤돌아! 뒤돌아! 쥐어 이리 와 이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웃음> 야, 이거 어어어어오고 내가 먼저 간다 오케이 이리 어디야? 오케이. 이리 어디야? 왼쪽인가? 일로, 어느 쪽이나 가도 되는데 일로 가야 될것 같아 나잡히다 잡힌다 잡힌다! 잡혔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지가 어디야 지 아니, 어디로 가야 가요가요가요가고가빨가빨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이 미친 휠체빌라으아 <웃음> <비켜! 비켜! 웃음> <웃음> 언니 간다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언아아 이게 지지면 돼 비면 그만 좀! 아 진짜! 진짜! 진짜! 야 빨리 지자! 어딨어? 야 김성원! <웃음>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아 김성원 표준과 표준 표준!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아아받는다또 필받는다 파지파지? 오케이! 어 <웃음> 아니 앞에 휠체어가 세 마리씩이나 길밖에 어, 뭐야 <웃음> 피신 그형으로 어 약간 오니처럼 변했네 얼굴이 우와 와야 아, 아. 전기 지짐이 성능 확실하네 어, 마사지 받는 것처럼 보니 그니까 없이 당하냐 왜 이렇게 없어 보여 저주파 마사지 받는데? 얘가 건강해졌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야. 맘마매야. 올금인데? 나올 1위네. 우와. 또 왔다. 재밌었다. 또 왔다. 으. 아. 소범이가 지금 8년 늙었는데. 아빠서 <웃음> 려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뭔가 레파토리 없이 약간 이런 생존 서바이벌 코러게임? 이런 느낌의 게임도 되게 재밌다. 같이 하니까 어,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재밌어요. 괜찮네. 다들 고생했어요. 다음에 또 같이 봅시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요 유바. 고생했어요. 유바. 유바.